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승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분양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그런대로 부동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삼덕교회 바로 맞은편이 저희 네. 어, 상가 근본이 1층에서 9층까지 들어간 거요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8층, 9층은 어, 대구 최초로 해가지고 하인드 휘트니스, 그죠? 최첨단 헬스 그룹이 들어갑니다. 헬스 그룹이 입점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임대가 다 맞춰진 상황이라서 아마 예수자분들께서는한 3년 정도는 거죠. 확정 수입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그 이후에는 시세 차익도 아마 누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층에서 7층은 공유 오피스가 들어갑니다.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수도권에는 그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 패스트 파이브라든지 이런 게 강남역에서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대구에는 아직 워크 24시라든지 그렇게 많이 그죠?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최첨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입점하는 업체들은 자체 내에 어떤 휘트니스 센터나 뭔가를 이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1층에서 4층까지는 저희가 상가가 들어가는데요. 네. 어, 지금 보시면 은 저희 현장 바로 맞은편으로 SK가 2024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요 음. 그리고 지금 달급을 내려보에 신세계 빌리브가 내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상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상복합인데 음. 여기 상가들은 전용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평당가가 한 1억 3 5 0 0에서 1억 4천만 원대입니다. 저희는 전용률도 상당히 높은데 비교해서 평당 6,700만 원. 음.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오히려 이래 분양 시장이 활기 있을 때는 웃돈이 붙어 가지고 거래가 될 현장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다운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가격을 사셔서 나중에 수익률은 더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바로 횡단보도 딱 여기, 여기 보이는 데가 저희가 지금 그죠? 3덕 교회이고 바로 횡단보도 건너편에 저희 상가 주출입구가 있고요. 여기 3, 호 4, 호가 지금 임대가 확정되어 있어요. 브런치 음. 카페로 해서 확정되어 있는데 4, 5호실이 전면부가 한 3m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한 창문이 한 서너 개 정도는 나오잖아요. 전면부가 넓어요. 길이는 한 12m 정도. 저걸로 돼. 보고 설명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여기가 바로 지금 3덕 교회. 네. 네. 여기서 그대로 설명해 네. 주시면 네. 되고. 3덕 교회고 1층이라서 네. 지금 보시면은 1사4호이 예. 호실이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아. 전용률 지금 보시면 14.70% 해서 그죠? 이 전체가 임대가 맞춰졌는건 아니고 지금 일층에한 개가 임대가 맞춰져 있다? 아니요. 사무사호가 지금 맞춰져 있어요. 사무사호가 아. 맞춰져 있으니까 네. 같이 운영할 거라서 여기에 대한 그죠 확장 수익률 자체가 월 310만 원. 확장 수익률이 보장되는 음.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임대 수익을 맞춰주는 건 어, 아니고? 아니요 5층에서 9층까지는 네.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뭐등떤 걸로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맞춰져 5층에서 7층은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공유형 오피스로 임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맞춰져 있고요 네. 나머지 8층, 9층은 피트리 센터 최첨단 네. 네. 여기 지금 달급을내려러분 예전에 여기 지금 히트 재임 일부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걸 분양하신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안 맞춰져 있는 것도 2층하고 3, 4층에 몇개 호실 있어요. 예. 저희 상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1개지만 2층 보시면은 7개 호실밖에 안 들어가요. 2, 3, 4 해서 3층도 음. 7개, 4층도 7개. 요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고객님들이 직접 운영하셔도 되고또 임대를 맞추셔도 되는 상품이고, 요 5층에서부터는 그죠 공용 오피스가 6층, 7층까지는 임대가 맞춰져 있어요. 음. 이걸 이제 매매로또 하셔도 매수자를 맞추셔도 되고요. 8층, 9층은 휘트니 센터. 저 여기 본사 건물인데 지금 엔타워가 꼭대기 올라가시면은 저희 두개 층을 직원들 복지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려해도못 들어와요. 휘트니 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뭐대에에최최한한5 0 0평정의에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트니스가 최첨단으로 들어가서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평수는, 대부분 어째됩니까, 그러면? 평수는 예. 위에 공0 0 0 0 0 0 0 0 0 0 0스0터0 0 0 0 0 0 0 0 0지0 0 0 0평0 0 0평형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그죠? 지금 보시면은 전용이 14.70평 전용이 14평, 17.7, 네. 뭐 네. 15평 정도 되고 네. 호수마다 다 틀리고 그죠? 네, 분양 면적은 네. 22평 정도 되죠 음, 지금 보통 12, 14, 10평 뭐 이렇게 네. 있네요 평소는 1층은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지만 2층부터는 지금 보시면은 네. 사이즈가 조금씩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음. 7경실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음. 뭐또두 개를 원하시는 사무실로 쓰실 경우에는 네. 5층 같은 경우에는 5층이나 7층은 어차피 공용 오피스니까 직원들이 많으면은 네. 요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많이 쓰잖아뭐 네. 40평, 50평 이렇게 묶어서도 쓰니까 하실 수 있게 사이즈가 큽니다. 음. 또 내가 30평을 분양받아도 또 내가 또 그래서 안에 또 샵앤샵으로 또 분양을 하실 수도 음.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평수는 조금씩 다 틀리고 네. 임대 확정되어 있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깔려 있고 깔려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음. 이 자체의 유동 인구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인구가 유입될 인구가 앞으로 만 오천 세대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 음. 오천 세대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입주 때 되면 미래가 달라지죠 그림이.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또 금액 아니겠습니까? 금액 그렇죠. 금액을 설명 한번 해주겠습니까 저희 시행사가 상가를 처음 짓는 게 아니고요. 지, 시공사는 지오건설이고 같이 손잡고 해서 지금 대구와 구미, 경북 일부에 해서 저희가 지금 일곱 번째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수성구 두산동의 엠플레이스. 100% 완전 분양했고요. 지금 죽곡지구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지금 저, 여기가 범호동 엔타워가 저희 본사입니다. 여기 N, 저희가 지었고 저희가 분양을 네. 했고요. 저희 지금 본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어, 최고청에는 휘트니스 센터가 지원 복지들 운영으로 돌리고 있어요. 외부에서 임대를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안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상가 자체 내의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1층에서 4층까지는 상가가 들어가고요. 어, 5층에서 7층 공용 오피스 해서 제가 공용오피스라고 하면 사무실로 예. 네, 네. 사무실로 30평 스무 평 이런식으로 분양을 해서 대구에서는 최첨단으로 서울 강남에 베스트파이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은 공용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상가가 원체 고가잖아요 네. 고가라서 내가 사무실 집기를 집어넣고 복사기도 집어넣고 이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1인 그 사무실들도 많이 운영되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여러 명이 공유하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제 여기 쓰면서 재반 시설들은 들어가는 거죠 한층에 어느 일부분에 들어가서 그 직기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이 부분들이 저희가 또8 9층에는 헬스클럽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여기는 분양이 거의 다 됐어요 분양이 되고 일부 이제 호실에 대해서는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분양을 음.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분양을 했단 말입니까? 네, 일부 이제 임대 예정 그 네.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개 호실들이 좀 남아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네. 네. 네. 일부 분양되고 일부 좀 남아있고 네. 임대는 뭐 헬스클럽하고 네. 공유오피스로 해서 임대가 100% 다 돼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부 맞추시면 되는 거고 이제 1층에서 4층도 상가들이 아무래도 좀 싼급 위주로 좀 빨리 나갔고요. 저희가 전면부를 가격을 굉장히 낮췄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많이 낮췄어요. 그렇다 보니까 후면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는 건 한데 전면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시세는 후면부 상권이 원래 시세예요. 네. 음,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1층 아까 남았고 네, 네, 1층하고 전체적으로 금액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1층 네.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게이 주위의 상권들이 보시면 은 SK가 지금 2024년에 그죠 입주하는 데 불과하고 상가들이 한 1억 3,500에서 1억 4,000 정도 됩니다 네. 예, 신세계 빌리브 같은 경우에도 또 1억이 훨씬 넘어요 어, 동성동 스파크는 뭐 2억 4,000까지도 분양을 했는 걸로 알고 네. 네. 네, SK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요. 아, 그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자히 네, 네뭐 저희이 제일 주정이니까 저희 NS빌딩이 이 인근 상권들이 전부 다 전용 대비했을 때 1억이 음. 넘어요. 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합리적으로 5,600에서 6,000 한 300만 원대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음. 지상 9층까지다 보니까 여기 자체 내 상가에 공유오피스를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아니 이 진짜 동축로 네. 스파에 그 2억 4천까지 분양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분양 다, 다 됐습니까? 일분 남아 있는 걸 알고 그렇대.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태양에서 했어요. 와, 네. 미쳤다. 2억 4천. 여기 최고가가 2억 4천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여기가 옛날에 구시립도서관 부지잖아요. 음. 지금은 손님들이 많아가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주말에 가면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출사야 돼요. 동성도상권이 그래 상권이 흐르는 거죠. 예전에는 교동시장 상권이었다면 이제는 이반야월 반냐울 상권에서 반야월에서도 이쪽도 제이 주거지역 쪽으로 의료 복합된 중구가 의료 특화구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몰려요. 쏠림 현상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SK와 그저 빌리브 입주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거리가 아무라다 하지만 입주 때 되면은 여기 인구들이 상주하는 인구들이 늘어나 버리면은 어 거리 자체는 굉장히 밝게 될 거예요. 금액, 네.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가 1층 같은 경우에 네. <웃음> 저희 1층 지금 평면도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3호 104호가 바로 삼덕교의 그 횡단보도에서 딱 길을 건너면 3호 4호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지금 브런치 카페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4호 같은 호실이 하나 남았는데 어 보증금 7천에 월 310만 원. 네. 3년간 확정 수익률입니다. 전용 지금 14평에 분양 면적 한 2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층에는 상가가 11개가 들어가지만 2층부터는 상가가 저희가 한 7개 정도 들어갑니다. 음. 2층부터 9층까지는 한 7개 정도 들어가요. 2층도 지금 보시면은, 어,고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5명은 음. 좀 남아있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한개씩 정도밖에, 그죠? 2층도 음. 하나, 그럼 몽땅 금액이 어떻 되죠? 아까 1층 남았는 것도 몽땅 금액이? 예, 몽땅 어액이 1층은 네. 부가, 부가세 부가 별도로 해서 9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아까 평수가 14평에? 네, 아. 네그 정도 돼요. 네. 평당 한 6,700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어 2층부터는 전용 기준 했을 때 평당 한 그죠? 한 2,700만원. 2,700에서 음. 2,500 정도 돼요.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요 네. 정도 차이. 음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한 7억에서 8억대. 어. 네. 평수가 뭐 21평, 뭐 20평, 30평, 그렇죠. 21평 뭐 이렇게 다양하게 2 0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 0부터는 1억 5 0밖에안 들어가니까 네. 20평에서 30평대 뭐 서른 한 네다섯 평까지 가는데 한 7억에서 한 8억대. 지금 그러면 가장 저렴한 거는 금액대가 얼마 정도 되죠? 한 7억대 중반 정도가 되 가장 저렴한 게.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쓰면요. 어. 네, 7억 중반 정도 됩니다. 중간에뭐 7억 되니까 뭐거 가장 저렴한 게 7억이니까 7억 8억 9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수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음, 아까 1층 같은 경우는 몇, 네. 얼마락 겠죠 금액이. 9,8500만 원. 예, 부가세 별도입니다. 최저가 7억인데 1층은 네. 9억. 네 상대적으로 8천. 괜찮죠. 뒤 야, 안 상... 맞지 않네요, 금액이. 중간 금액, 평당 금액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평수가 좀 있으니까 네, 평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전부터는 그러니까 분양평수 때문에 매매금액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인유는 네. 이전 같은 경우는 요즘 제2금융권 같은 것도 여기는 지금 금융권이 없다 보니까 네. 네. 하나 정도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은행들이 예, 제2금융권이 2층 정도에는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은행 들어오면 은행 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분양을 받든 네. 임대를 하든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음. 네. 후면에 보시면 은 전면은 25m 도로이고 어 후면부는 3매대에 그 도로가 나 있으며 뒤에는 야시올목과 로데오가 연계선 상에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유명하다 가는 카페들은 다 입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면부도 전면부 예. 못지않게 나쁘지 않다. 예. 못지않게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또 유입 인구들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가가 여기 그저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업종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음, 메인 도로에서 뒤로 가서 뒤로 3m 네. 도로로 갈수 있게끔. 네. 음. 대구의 모든 부동산의 정보를 최대한 빨빠르게 움직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의 정보는 무조건 많이 알면 좋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